아, 오늘은 안성여행을 왔다. 아침 11시쯤 도착했다. 가을에 핑크물리와 코스모스를 볼수 있는 안성팜랜드부터 가봤다. 안성팜랜드의 규모는 엄청 컸는데, 넓은 언덕과 핑크물리가 인상적이었다. 핑크핑크 핫핑크한 것이 볼수록 매력있었 코스모스 언덕에는 수만 개의 코스모스가 있었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문도 있었고 중간중간 들어가서 사진 찍을 수 있게 길도 있었다 수만 개의 코스모스 사이에서 걷고 있으니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는 느낌인 것 같았다. 9월 중순 10월까지 코스모스가 만개한다고 하니 꼭 가보자. 너무 넓어서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날씨가 심상치 않다 반시에 1mm 비가 온다고 했는데 폭우가 내렸다 사람 살려 2-30분 동안 공주와 나무 밑에서 피신하다 다시 구경을 했다 여기 주황색 코스모스가 있는데 주황색 코스모스는 못참지 다양한 동물이 많은데 오리, 닭, 거위 등등이 보였다 강나기도 보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작은 말도 보였다 여기 양, 염소 밖에 있는데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을 안가 안다 진짜 양인가봐 여기 다양한 소들도 보였다 한국소 외국소도 있었다 공터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많이 놀러 왔다 여기 돼지들도 보였는데 귀여운 아기 돼지도 태어났다 엄청 귀여워 보였다 어떤 고마가 돼지를 보더니 맛있는 거다! 이러는데, 삼겹살을 생각한 것인지 당황스러웠다. 삼겹살을 못 참지? 아하! 오우, 새끼들 집어! 오우, 새끼들 집어! <목소리> 뭘까 어머나 세상에! <목소리> <웃음> 너무 <인상하나? 웃음> 여기 토끼를 만질 수 있는데 맨손으로 만지면 토끼가 놀라서 안되고 손모양 푹신이로 꾸익 꾸익 해야한다 나는 토끼 빵댕이에 꾸익 꾸익 해보았다 양도 만질 수 있는데 사실 양을 만지다 박치기를 당할까봐 무서웠다 가까이 가니 오지 말라고 발을 위협했다. 나는 폐기에 눌려 더 이상 갈수 없었다. 그래서 울타리에 있는 양들과 놀았다. 불을 좋아한다. 불 먹더니 사람을 따라다닌다. Hey, this is poo. Poo man. <웃음> 얘 배고픈가 봐. Hey, this is poo. 큰 말도 있었다. 여기는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데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확인해보자. 말타기가 특히 인기였다. 이제 구경도 했으니 다음 여행 코스로 가보자. 안성여행은 일부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